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이번에 지금 녹음 잘눌러줬죠어 나는 분명 눌렀다 생각하는데 이게 저절로 꺼지기도 하나? 암튼 그런가 봐요. 음, 너무 이것만 써서 그런가? 음.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그양띠에 양력으로 3월 운세를 갖다가 볼 텐데요. 금전은, 양, 띠들의 금전은, 어디 보자. 금전은요, 어디 봅시다. 뭔가가 새로운 수입이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새로운 수입.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투잡을 뗐다 그러면은, 어, 뭐, 다른, 새로 저기 된 잡에서 일자 슬슬 소득이 돌아올 수도 있고. 자, 사업은 어디 봅시다. 사업 혹은 직장은, 음~ 사업하고 직장 오는 흐흥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3월달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섬세하게 뭐~ 어머니의 마음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업체를 돌보는 게 아닌가 그런 것같아 그러면서도 그치 그~ 군자 어~ 군자와 뭐~ 군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사3월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음~ 애정운은 봅시다 애정운은 여러분들이 고백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백을 받거나 아니면 뭐한 단계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조금 이건 카드 를 뽑아 봐야 돼요 음. 그 다음에 건강운은 어디 봅시다 건강운은 지나친 어좀 유흥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거죠 어디 봅시다 자 그러면은 금전서부터 여러분 혹시 뭐뭐 어, 뭐 저번 달서부터인지 어 저번 달어 저번 달이죠 2월 달 양력으로 2월 달에 뭐 새로 시작한 거 하나 있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룸메이트를 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 룸메이트한테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던가 어, 아니면 뭐 이자가 나온다던가 예를 들어서 적금 같는데서 이자가 조금씩이라도 근데 크,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조금 뭐좀 이렇게 뱀 이게 저기 뭐야 이게 어~ 양띠지 어~ 양띠들이요 어~ 조금 그~ 재물적인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지런하거든. 어, 양띠들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엄청 부지런하고, 그리고 손재간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음, 고집도, 자기 고집도 있고, 누구 말잘안 듣지.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지. 똑똑한 친구들이 많다라고 봐요. 음 어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교감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띠들은 어떠한 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물을 모으는데 아니면 사업을 <웃음> 어, 저기만 끌고 나가는데 조금 남보다 좀 좀 탁월하지 않겠는가. 단점이라고는 뭐다라고 하면은 끝에 가가지고 좀, 좀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끝마무리가 흐지부지, 흐지부지 할 수가 있고, 뭐 귀찮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는 또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여기는요, 어, 그 시작과 수확을 갖다가 거의 동시에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뭔가 여러분들이 문서상의 금전의 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조금. 조금 더 수익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만사 부여 튼튼이다 여러분들의 그 컴플렉스나 여러분들의 그 징크스 같은 거잘 알잖아요 그런걸 갖다가 잘 저기 뭐야 그 운전을 해야겠다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다 또또 손해 볼 때는 또 손해도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야, 나, 아유 말더듬는 말더듬는 어 죄송. 아까 내가 그랬죠 제게 제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안 했나요? <웃음> 아무튼 뒷마무리가 쉬운치 않, 않기 때문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손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뒷마무리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양띠들이요 좀 아, 조금 그게 뭐라 그럴까? 내가 뭔가를 갖다가 선택했다가도 아 이거 좀 팔랑기 어 팔랑기 기질이 살짝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도, 그돈 냄새를 맡으면 뭐가 온다 그치? 벌때 똥파리 때똥파리라고 해서 똥파리가 낀다라는 거예요. 똥파리가 낄 수도 있으니까 매사에 그래서 내가 쪽 어, 모았다 싶은 거, 어떡하다? 홀라당 어, 할 수도 있는 게다, 라는 거죠. 왜 그러냐? 라면,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양, 양띠들이 잘 돌아다닌다고. 잘 돌아다니다, 보, 잘 돌아다 보니, 어, 보니까, 뭐, 말이 날 수도 있고. 왜냐면, 양띠들이 말도 좀 잘해요. 어, 그리고 마당발이고, 아는 사람도 많은 케이스가 많아. 그렇다 보니까, 조금 돈 있어도 자랑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그걸 자랑하게 되면은, 그거 갖다가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 자꾸 들러붙어요. 근데, 양띠들은 그래, 그, 약간, 변화무쌍한 재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물 같은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 불 같은 사람이야. 어 그러면 은그 사람에 맞춰서 물도 되고 저 사람에 맞춰서 불도 될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즉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유흥이나 뭐 이런 데로 바가지 쓸 수도 있는 게다 라는 거죠. 금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너무 돈이 조금 들어왔다고 대책 없이 놀다가는 마이너스 된다. 나중에 아이고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내가 봐, 어, 내가 멍청하지 내가 멍청한 멍청한 놈이지. 어 내가 잘못했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성분들도 남녀공이 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삼3월달은요 어, 어, 어, 저기 막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아 쉰나 쉰나 하고 놀기 좋다. 근데 너무 그렇게 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제고간에 그치. 곶간이 축인할 수도 있겠다 유흥이나 이런 것들은 각별히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자그렇고 그러면은 사업적인 운 사업적인 운도요 어, 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지금 세금 보고하는 시기 한국은 세금 언제 보고 하죠 음, 어, 뭐 세금 보고 준비를 해야 되나요 어, 언젠지 모르겠다 암튼 어떠한 그그 그 뭐지 뭐 가의사의 것은 가의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 내가 법만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부분에 있어서 어그 뭔가를 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잘 핸들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거 갖다 제대로 핸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은 어, 골치 아프다 그리고 사업체는요 잘잘 잘 돼요 어, 잘 되는데 잘 되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도 그랬지 끝마무리가 좀잘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잘 되고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돼 헬렐레해진다는 거야 느슨해진다는 라 거야 그 느슨해지는 걸 갖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야 어, 내가 더 이상 할게 없어 내가 이렇게 다 키워놓은 거야 와 빛나는 없죠?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치 왜냐면 여러분들은요 일복을 타고났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거야 어, 그러기 때문에 아 빛나는 업적하고서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치 사업체는 어, 그렇지 마이너스를 찍을 수 있다 힘들더라도 내가 꼼꼼하게 사업체를 돌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의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하면 직장에서는요 승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 근데 인정을 받으면 는좀 좋은 그 승진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이주를한 거잖아. 근데 일은 더 많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어 그거야.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음뭐 저기 막 대리에서 과장이 됐어. 어 그뭐 과장인데 내가 일을 조금 덜해야 되는 거잖아 대릴 때보다어떻게 일을 더 하고 앉아 있네. 암튼 그렇게 되는 거야. 승진하고 뭐하고 어떠한 파워나 이런 건 쎄졌지만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을 못 믿을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 자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치 뭐 최적화돼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못 마땅하니까 내가 하게 되고 못 마땅하니까 내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야 내몸이 고단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 그치 어 쟤는 저렇게 잘하니까 해서다뭐 나한테 떠밀 떠밀기는 그러한 거아 내가 과장인데 나 내가 과장인데 내가 수습이냐 인턴이냐 이거 왜 내가 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요 어차피 팔자련이 하고 너무 일은 도마타 좀 적당히 좀 분배를 하라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몸이 지치면 오래 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 이렇게 일에만 지치다 보면 나중에 뭐야? 탈선해. <웃음> <웃음> 저기 뭐 노래방이나 술집 치, 동료들하고 가고막막 막 혼내서 쉰나쉰나 하고 오늘도 어떻게든 그치 술병 난다 몸은 고된데 갑자기 확 풀어지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지킬 건잘 지키고 어, 챙길 건다 챙기고 그 와중에도 다 챙긴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저기 뭐 주변 사람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일에 최적화가 돼 있다고. 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천하다 하더라도요. 금방금방 습득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질 젓가락질 뭐 2, 30년 한다고 뭐다잘하나요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 젓가락질 하는 거 봐. 다 각양각색이야. 젓가락질 백년에도 못 하는 사람은 못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재능도 타고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능을 갖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능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잘 융화하면서 지내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애정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어, 여러분한테 다가오거나 음 다가와 가지고 좀 가족적인 분위기에 어떤 심쿵하거나 뜨겁고 뭐 로맨틱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싶어요 음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편안한 관계를 갖다가 어. 어 관계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남자분이 뽑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달려가겠다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여기는요 주로 고백을 받는 쪽이 더많 많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는 하면은요 연애 연애 부분에서는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주로 대신아 고백을 받는 편에 속해요. 음. 그래서 어, 만약에 싱글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커플이다 라고 하면은요 서로 자기 고집만 어, 세우다가 어, 그게 뭐야 왜냐하면은 이미 너무 알만큼 다 알아 그래갖고 조금 여뭐 뭐. 헤어지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서로 각자 대면대면 대면 하고 지낼 수 있겠다. 응. 그렇지만, 애정전선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초창기에 사귈 때는 하루에 두 번도 보고 세 번도 봤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보거나, 뭐, 일주일에 두 번, 뭐, 뭐, 열흘에 한번 본다 해도, 애정전선에는 아직까지는 건져, 건져, 건저, 어, 건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부부일 경우에는 무엇이냐. 부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바쁘다 하더라도, 서로 각자의 일로 바쁘다 하더라도, 어, 가족이나 이런 어떤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 자기 책임이나 그런, 그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뭐, 가족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유대나 이런 거는 되게 잘 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가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 문제가 별로 없겠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돌싱이신 분들은 어떡하냐. 돌싱이신 분들, 어, 돌싱이신 분들은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여러분이 다가가던가. 어, 저기, 뱀띠, 아, 뱀띠래.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어 알람이 울리는 알람, 알람, 알람. 이 양띠분들은요, 올해 연인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어, 그 어디서 생기냐라고 하면은 보통 사회니까 뭐뭐 뭐 내가 일하는데 뭐 이런 데서겠지. 어, 친구라기보다는요. 그 오래 사기 이렇게 오래 생기는 연인은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맞다라고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연인, 연인을 연인 새겼다라고 한다면 은 서로 뭐 그렇게 막 간섭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집착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애인이 생길 수도 있는 운이다라는 거죠 네 양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음, 3월 달에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애정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건강 문제는요 지나친 음주는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직장이나 어떤 금전 문제로 여러분들이 그리 그치 뭐 진짜 차, 열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술이나 뭐 어떤 음주 감으로 풀수 있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술병이 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또 지나치게 가소비를 할수 있다라는 거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남성이신 분들이라면은 조심해라. 어, 왜냐라고 한다면은요, 양띠들이 뭐, 부부사이나 대체적으로 연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만, 만, 어, 그, 만일의 경우라는 게 있잖아요. 어, 술자리에서 어떠한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는 운이다. 라는 거예요. 살면서 유혹이 한두 번도 안 들어오나요? 도화는요, 1년에 3번씩 들어와. 석 달에 한번 꼴로. 그러다 보니까 도화가 드는 운이다. 그 도화를 갖다가 잘 이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 만으로 하고 싸우게 된다. 라는 거예요. 어, 여기, 저기, 막, 양띠분들, 만, 만화님들 조금 세죠? 어, 어, 센 분이 많다라는 거야 고집도 씌고 그냥 머리털 진짜 하늘큼 뽑히니까 조심하셔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여성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로 친구들하고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 그렇지만 숙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숙취 음료는 갖고 다녀라. 음, 그리고 충분한... 어 휴식을 취해라, 취해라. 그래야지, 그 롱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네 양띠분들 3월달 운세 마음에 드셨나요? 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 띠별 운세는 한 달에 한 번씩 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양력으로 4월달 운세가 들어가니까 어, 잊지 말고 꼭 챙겨서 봐주시고요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아니면 이달 말쯤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